잠깐 잠깐! 중국 속보입니다. 이번 여름방학 동안 한주일 간자일대1 컨텐츠를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. 신청 방법은 옆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신명, 연락처, 체육관 주소, 해방 날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. 주말에는 제가 3.3 유가진행돼서 평일만 가능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